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은 대속주일날 미리 정한 사람이 광야로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불의와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시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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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기 위해선 사탄의 주장이 거짓심을 증명할 미리 정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개명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탄의 주장은 개명을 지키는 미리 정한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반증됩니다. 미리 정한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개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무적행으로 끌고 갈 미리 정한 사람은 개명을 지키고 부활 변화하는 순교 증인들을 상징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이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르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개명의 진실함을 처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천일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미리 정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위협을 전부 이기시고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사탄을 끌고 가 광야에서 사탄의 거짓말을 드러내시므로 미리 정한 사람으로서 사탄을 무정행에 가두시는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 변화를 통해 개명의 진실함을 증명할 정하신 수의 순교 증인들은 나올 것입니다.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이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이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